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BS 왔어요. 아, 예. 네. 네몇 년생이세요? 근데 나는 내 보다 우리 아들을 보고 싶어서 누구 외국 가나들 아니 외국 안 갔어요 응. 근데 누구 아들? 우리 아들 어 우리 엄마는 안 보고 예? 우리... 봐주시면 좋지 어, 같이 봐야죠 예. 어. 자 같이 보실 분들 좀 가, 보여 알려주세요 음... 그니까, 이거 누가 지었어, 이름이? 할아버지가. 세상에. 개명시켜줘요. 개명요? 응. 예. 개명이, 그니까, 어렵고, 그러면. 응. 예. 이... 어, 어, 네. 그렇게, 그냥 이렇게 불, 많이 불러주시던지. 예, 그렇게 불러요. 응. 응. 남편분은요, 없어? 이혼했어? 예. 응. 같이 예. 사세요, 이렇게 셋이? 예. 셋이 같이 있다고? 예. 우리 제 아들하고 딸이랑 예. 자, 사진이 좀 있으면 사진 볼까요? 있어요. 응, 사진을 좀 준비해서 보내 주 보여 주시고요. 우리 엄마에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요 아,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냥 알바야, 알바 음, 이런 거나 음, 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엄마가 이게 감투를 못 봤었구나. 고생은 예. 뒤따라 뒤따라 고생은 했는데 예. 이게 귀 닫고 눈 감고 아직 그렇게 못 사시는구나. 예. 어? 예. 맞아요. 귀 닫고 눈 감고 못 살아. 왠줄 아세요? 누구네 집은 저렇고, 누구네 집은 저렇고. 듣는 게 많고 보는 게 많아서 맞아요. 어쩔래요? 뭐 언제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남의 집은 남의 집이고 내 집은 내 집인데. 네. 응? 황새가 뱁새 쫓아가다가 가래기 찢어진다고. 응? 엄마가 뱁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어? 응? 나중에 천시도돼요 네. 응. 응. 응. 뱁새라는 아, 소리가 아닌데 네. 빨리 내 현실직시를 하셔야 돼요. 아 제가 어? 몸이 좀. 아니, 엄마 몸이 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음. 일단, 내 상황과, 네. 남들과 비교하지 말란 소리야. 아, 비교요? 응. 비교했어요. 비교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요? 내 아들이 어떻고, 어? 내 딸내미가 어떻고, 어? 이, 이 나이 되도록 시집 못간게내 탓이고, 얘, 얘,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엄마... 때가 있고, 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응? 아직까지는 엄마는 이게 음. 남자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그게 아니라 남들 위해 살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게 제일 커요 네. 어 무슨 일 무슨 모래먹고 살까 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거 먼저 벗으셔야 된대요 네. 어? 네. 어? 엄마가 이 나이 먹도록 그래 내내 내 자손들이 이때까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나는 그렇다 치고 근데 예. 나는 그렇다 치구가 아니에요, 엄마. 예. 나부터 발, 잘, 바로 서셔야지만 예. 예. 내 새끼들이 잘 되는 거예요. 맞아. 요 네. 우리 아들 램이십니다. 네. 네. 응? 올해 이자손이 삼재긴 하지만 무슨 일이에요? 지금 건축했다가 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우리 아는 카노사요. 간호사예요. 네. 뭐라고 하, 뭐라도 할,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지금요? 응. 아예 안 움직이진 않거든요. 올해 기운으로 봤을 때. 그래요. 응. 아니 아예 넋을 1, 놓고 있진 않아요. 일년은 1년,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는데 군에서 뭐, 저기 뭐고 군에서 일하다가. 얘가 때를 치워버렸어요. 제가 한군자리 일을 다못잘 못해요. 얘가. 씨가? 예. 그래서 한군자리 서미 씨는 뭐가 됐든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 그 된다. 내가 그래서 같이 산다고? 같이 사세요? 셋이? 네. 네. 근데 네. 지금 없어요. 그렇지. 두달 됐어요. 지금 나간 지가. 그 봐, 내가 그래서 물어보자. 아, 그거요? 같이 산다고? 나갔, 그, 지금 나갔어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없는데. 네. 어제는지 모르죠? 네, 몰라요. 지금 찾는중 모르죠. 그거 봐! 근데 같이 있대. 음, 아, 그거요? 어! 음, 아니에요. 분명 자료가 네, 없는데 같이, 같이 살았다가 그치 같이 살았는데 어, 네, 두달 지금 일일일날 일일, 또꼭 먹고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일하러 나간다 그러는 안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소식도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신청하신 거예요? 네 걱정하지마요 엄마 찾지마 찾지마라고요? 응안 죽어 사진 좀 봅시다 예수씨 어디 나가서 죽을까봐 얘가? 아니요, 나쁜 짓을 할까봐. 어? 사고칠까봐? 예, 사고, 칠까 봐? 네, 사고 지금 치고 있는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찾지 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조금 포기를 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찾지 말라고 자식이라서 응. 엄마가 찾으면 찾을수록 이 친구는 더안 응. 돼요 아니,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음. 인형 끊고, 뭐, 천년을 끊을 순 없잖아요. 근데, 음. 음. 일단은, 음. 이 친구가요, 네. 뭐, 뭐라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내 과거는, 나는 과거는 중요하게 보진 않거든요. 앞으로가 네. 중요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올해 기운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는다는 거, 이 친구가 뭐라도 올해 어떤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어떤 사람의 기운을 받더라도, 응? 음. 음? 일단 관, 나는 관제가 자꾸 비치긴 하거든요. 맞아요. 어? 맞아요. 자꾸 관제가 비쳐. 네, 맞아요. 지금 저 경찰서에서 찾고 있어요. 어. 맞아요. 그래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찾지 말라고요. 음. 경찰서는 엄마가 숨기는 줄 알고. 음. 아니라고. 만약에. 근데 왜 네. 내가 이 친구가 오래 나쁘지 않다고 했는지 알아요? 차례 아싸리 관제가 들어가 있잖아. 네. 서. 경찰서 관제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더큰 거는 막아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엄마. 아, 그래요? 더큰 그, 사고는 그랬어? 막아갈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네. 경찰서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수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더큰 거는 막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람을 죽이든 뭐라든. 네. 근데 지금 올해 관제가 껴서 서해 네. 안 들어가잖아요. 네. 어? 네. 그거를 비껴가잖아요. 네. 그럼 이 친구는 네. 뭐가 되든 더큰게 죄가 더 아, 커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친구는 오래 관제가 껴서 들어가야 돼. 음. 그게 아. 이 친구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동안 내가 돈을 막고, 막고 했는데, 이제는 막을 기운도 없고. 막아서는 안되지 이제는 안 막으려고, 이제는. 왜냐면, 음.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요 막아서 음. 어떻게 보면, 음, 음. 이, 이, 내 아들이니까 정가 피하고자, 피하고자 음. 했겠지만, 음. 했겠지만, 그게 얘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 음. 차라리, 어차피, 네. 막을 거 아니면, 한번 갖다 들어오면, 아, 그게, 그게 다 피해가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그걸 다 피해가. 네. 근데 처음부터, 네. 이게 방법이, 그니까, 음, 이게 방법을 몰라서 그랬었겠죠. 그게 네.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 네. 했으니까. 모든 네. 사람들이, 경찰서 들어가? 왜? 안 되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친구는 안 돼. 음. 처음부터 음. 한번 사고 쳤을 때 그렇게 네. 관제를 끼고 넘어갔으면 음. 넘어갔으면 음. 마음 잡고 살지 아. 그때 착할 때는 되게 착해요 너무 너무 착한데 한번 잘못 일을... 만나서 그래 요 어, 잘못 만났어 맞아요 단배도.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고 그래. 요거는 내가 조상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엄마 음. 조상 맞아요 어네조상에서 아, 휘둘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이 어. 어떤 집안 줄 알아요? 비렴박 한량 네 맞아요. 어 우리 아버님 맞아요. 술 먹고 오도박하고 여자 네. 좋아하고 다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 누가요? 네. 가요, 얘는 봐봐라. 이 눈에 살기 좀 봐봐봐. 네 알아요. 얘는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음. 엄마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네. 얘는 감울이에요. 감울 가물 엄청 세요. 음. 어찌 보면 조금만 음. 도닥으면 얘는 신기. 어디 가서 보라면 얘 박수 박수 하라고 얘기도 나와요. 응? 네. 박수 시켜도 될 만하네요. 음. 진짜로. 네. 그래야 얘 성격 고쳐 먹을 수 있어. 음. 어찌 보면 아. 그게 그럼 사람 만든 일일 수도 있어요. 음. 응? 음. 그게 사람 살리는 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음. 오히려 박수 무자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오히려 죄 짓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나요. 맞죠. 응? 네, 맞아요. 근데, 음. 올해, 관제 끼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들어가야지만 그치? 바뀝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되게 무거운 일이지만, 이 친구를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음, 그럼 찾지도 말고 그냥 냅둬버리면 어, 찾지 마세요. 그러면 비방하것고 찾지 것도? 말고, 어. 엄마가 보호하려고도 하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음. 더 적극적으로 이, 이 아이를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나, 나서 주셔야 돼요 도움을 주셔야 돼요 뭘 어떻게 도움을 뭐 렇게 연락이 다, 닿으면 음. 경찰서에 도움을 주신다거나 음. 음. 안 그래도 엊그저께 내가 음. 뭐를 볼고 있어 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거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음. 그때는 딱 봤더라고 지금 핸드폰도 다 끊긴 상태예요 뭐든지 음, 음. 핸드폰으로 갖고 장난을 쳐요 얘가. 음, 머리가 이게 좋다 보니까 음, 음, 음, 음, 선생님 생각에서는 뭐 머리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지만 머리가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갖다가 어떻게 보면 사기를 쳐버려요 사기도 이제 여자 가지고 장난쳐 여자요? 음. 여자를 되게 싫어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음. 이런 거 있잖아 핸드폰으로도 이런 네. 유포 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지 불법 음. 도박 이런지 할수 있는 불법 유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열, 연락은 안 되는 상태. 네, 그래서. 옛날에 음. 비방에 있어가지고 음. 바지를 거꾸로 걸어놓고 생리노라고 음. 이런, 이런 걸 했어요. 음. 그래서 연락은 한번두 분이나 왔었어요. 음. 돈좀 달라고. 그래서 돈 없다. 내가 네. 그랬거든. 요 먹고 죽으려고 돈 없는데 얼마나 필요하냐. 내 네. 그랬어요. 그 관계는. 엄마 조금이라도 주면 좋겠다. 그 조금 붙여주고 그 다음에 온다 했는데도 안 와요. 안 오지, 안 오지. 그러면 바지 그거 걸어놓은 것도 빼버려요? 언제 하셨어요? 그 비방을 한 2주 됐어요 누, 누구한테 들어서 유튜브에 서어 <웃음> <웃음> 빼세요 네. 그집 나간 사람 돌아온다는 그런 <웃음> 가출 그런 그러니. 근데 그거는 들어와도 네. 네. 또 그럴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또 그럴 거예요 내가 알아요 내경서에서 찾고 있어요 네 경찰서에서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수배 내렸어? 수배는 이제 안 내리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사로 나오라 했는데 네. 조사만 받으면 돼요 응, 응. 되는데 얘가 만약에 조사하러 가, 가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갑을 수... 치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도 이제 막 진통제 매일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니까는 응. 뭐 자살도 뭐 한세번네번다 해봤지만 은못죽어요 아니, 내가 아, 어 엄마? 약을 먹고 응. 또 그렇게 해봤는데 자식 위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음. 근데 마, 만약에 이제 수갑을 차면 은 거기서 이제는 아마 집을 넣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는 200 얼마냐 내가 물어봤었어 경찰서 그 음. 여자분한테 물어보니까 는안받아들여요 아, 음. 그래서 저기 뭐 290만 원을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갖고 이제는 왜 팔은 팔면은 이제 핸드폰을 줘야 되잖아 돈만 받고 음, 안준안준거 안 같더라고. 음, 그게 1 1 건이 된대요. 2 9 0만 원이. 음, 음, 그래서 나는 인사는 엄마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도 해도 이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용면하네 딸내미가 자꾸 포기하라는 거야. 근데 자질이니까 포기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제는 이번만은 내가 어떤 한구석은 차라리 얘가더 갔다 나와야 정신 차릴까 싶어서 아, 그래서 내가 그냥 내둬야 되겠다 응, 돈이고 뭐고 빌려서도 이제 뭐 이렇게 메꿔주고 메꿔주고 그랬었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이것도 안 하기로 했어 내가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고는 안되는 마음이 한구석은 좀 편하더라고 근데 자식인 게 자꾸 불안해 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지금 또 불안을 떨어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그냥. 그 정신과 약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엄마가요? 예, 지금. 엄마가 일단 엄마가 마음을 고쳐주셔야 돼요.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괜찮아. 예. 안 죽어. 아니 쥐도 한번 자살을 한번 해가 경찰한테 제가 잡힌 적이 있었어요. 5층에, 5층인가 9층인가 올라가가지고 음. 칼도 하나 샀더라고 보니까는. 음, 음. 이거 꾸으려고, 마지막으로 꾸으려고. 음. 이제 일하다 보니까 자기가 키가 작다 보니까는 조금 무시하는 경험이 있나 봐. 음, 음.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어. 1년 동안 했는데 너무 팀장님이 있을 때는 애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야. 근데 팀장님 없으면 어. 형 말을 안 듣는다는 음, 거야. 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참다 참다 뭐 참으니까 막 애가 펑펑 울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음. 시사하고 그리고 달래가 또 달래고 딸내미가 이제 병원에서 야 이래, 이래 이렇게 이 전화가 왔는데 어떡하면 전, 얘가 경찰서에 다 전화를 했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찾더라고 어떻게 했는지 찾아가지고 5층에서 끌어내버린 거야 그때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먹고 그때부터 이제 일을 안 하기 시작했어 음, 엄마가? 아니 지금, 아, 아, 이 친구가 전화는 예, 사실 15살 때부터 했어요 일을 너무너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음. 쉽게 못 죽어요 못 죽으니까 걱정하지 음. 말고 음. 일단 엄마부터 챙기세요 엄마부터 어? 엄마부터 챙기셔야 돼요 일단은 눈 감으셔야 돼요 음. 어? 안 그래도 친구들도 그러더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너도 한 만큼 했다고 그만하라고 친구들 얘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음. 엄마 소신껏 하시면 돼요 음. 딱 앉자마자 하신 얘기가 뭐야? 우리 할머니가 눈 감고 귀 닫으시라고 했잖아요. 네, 네. 남들 이목 때문에 사시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네. 응? 얘 네. 한번 나가 들어갔다 나와야 얘 정신 차리니다잘 네. 어?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음, 네. 그래야지만 이 친구는 되는 음. 사람이에요. 음. 얘, 얘가 힘들고네 얘가. 딸내미가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자꾸 털을 하더라고, 자꾸만. 신경 쓰고 이러니까. 얘도 가물이야, 얘도 귀신병이야. 얘도요? 뭐, 아, 근데 잘... 선생님 왜 나는 꿈을 그렇게 잘 맞아요? 엄마도 가물인가그렇죠 아주 여차없이 맞아버려요, 그냥. 그날은 내하고 꿈하고 뭔 꿈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무일이 터져, 터져, 터져요. 집 얼마나 되셨어요? 응? 집 얼마나 됐어요? 이제 이제 지금 3년 됐어요. 안 그래도 내년에 지금 또 3천만 원 올려 달라 켜가지고 지금 못 한다고 보내 그랬거든요. 아, 아. 사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사 가려고 2월달 이사 가야 되거든요. 내년 2월? 예. 네. 이사 가십시다. 가야 돼요. 근데 집이 너무 어둡고 춥고. 못 모르고 그럴 게 이제 급하게 얻으다 보니까는 아빠 집예요 아니, 아니죠. 옛날 집이에요. 그지? 옛날. 아, 아 오래됐어. 뭐. 예, 오래됐어요, 그거. <웃음> 그래서 내가 LED 이런 거를 내가 다 달았어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집 들어가면서 엄마도 더해요. 예, 맞아요. 음. 그, 게서 발팍 끼고. 간혹, 간호 음. 엄마가 꿈이 안 맞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자주 음. 꾸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서, 한 번씩 왜냐면 음. 귀신 속으로 음. 사람이 들어가서 사니까 음.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어? 주인 아저씨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말도 뜯을지도 말고, 조용히 해야 되고. 피디님, 우리 저희, 여기 이집 갑시다. 음. 음. 엄마, 우리가 지금, 지금 10만 이벤트로, 음. 10만 구독자 이벤트로 음. 터받거든요터 음. 기운 그거 음. 접수 받고 있어. 아, 예. 이집 봅시다. 이터 봅시다. 음. 목소리만 나오시면 돼요. 음. 아, 그리고 주인 아줌마가 이제 암이 이제 사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음? 암? 아, 이 음. 여기 완전 귀신 소으리 엄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제는 그집 자식들도 내자식들잘안 되지만 여게 주방 부엌 장난 아니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들어가 나, 나고 난 뒤부터 한달안자가 얘가 확도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들 엄마도 그렇고 오, 어떤 정신로 이렇게 살지 우와 환정하네 그래서 너, 내년에는 그냥 간다고 그랬거든요 가야죠 가야죠 네. 가야죠 가능하면 올해라도 가야죠 내일이도 당장 가야지 근데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음, 그치 맞아요 얘는 뭔 죄냐고 무슨 죄냐고 그래서 거기서도 얘가 되게 착한 애인데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정신 나갔나 그런 정도로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안 그랬던 애인데 안 그랬죠 얘, 예. 얘가 그나마 중심 지키고 예. 있는 애예요 예, 그래도 그나마 근데 나... 얘까지 휘둘릴 정도면 이터 장난 아니라고 음... 나는 왜 이렇게 담벼락이 보여 맞아요 그 옛날에 슬라브 집 같은 맞아요 저기 뭐야 옛날 에 있잖아요 옛날 담벼락에 옛날 슬라브 같은 그런 슬라브 같은 거예요 몰라요 나도 그냥 그래 <웃음> 몰라 나도 담벼락 맞아 이렇게 어. 여기 안에 중간에 딱깨 있어요 어. 그 안에 슬라브 뭔지 모르겠는 그냥 그래 계속 음. 그 딸내미는 시집도 안 간다는데 지금은 못 가죠. 네. 가, 만나는 사람이 아, 있어요? 아니 없어요. 가, 혹시 갈수 있나요? 지금 죽으면 죽었지. 엄마랑 같이 살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시집 보내서 지금 뭐하게. 그렇지. 시집이 지금 당장에 네. 뭐 해결책은 아니에요. 네. 나이 들어서 네. 나이가 이제 홍기가 됐으니까 시집을 보낸다? 네. 이거는 아니에요. 엄마. 아... 아직까지. 준비도 음. 안돼 있고 어떤 네, 금전적인 준비가 맞아.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어요 음. 왜냐하면 다 책임이거든 음. 엄마도 책임이고 동생도 책임이에요 음, 맞아요. 일단은 자기도 책임을 져야 해 음, 맞아요. 근데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데 자기만 쏙 빠져나가서 못 살아요 음. 응? 네, 일단은 결혼이 음. 문제가 아니야 네. 이 친구는 그래도 자기가 간호사란 직업을 뚜렷이 갖고 있으니 음, 거기서는 얘가 없으면 은 시체가 돼버린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는 기계에 컴퓨터 못 만지는 거 얘가 다 만지고 저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마스크 쓰가지고 아, 머리 아파 죽겠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엊그저께 아, 찍은 거거든 요 어디라가요 피어죽이 토끼 골랐나? 올랐나? <웃음> 시집을 못 가는 건 아니고 응.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은 결혼 얘기 돼요. 어쩌저쩌고 네. 하지 마요. 아니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음. 그냥. 어차피 안갈 거니까. 근데 음. 혹시라도 홍기가 있나 없나. 안 가는 거 알면서도 음. 안 간다고. 엄마 없이, 엄마하고 엄 같이 살 거라고. 얘하나때문에 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집 들어오고 난 뒤에 부터는 완전히 한달 돼가지고 내가 또 700만 원을 저질러 가지고 음. 나가 가지고 또 들어왔었거든요 귀신 놀이터 놀이터 귀신 놀이터로 들어갔으니 갑득이나 기운 많이 타는 어? 이집 이 식구들을 <웃음> 일단 제큰 문제는 우리 음. 아드님 문제니까 예. 어떻게 할 비방이나 이런 건 없어요. 예. 일단은 관제 넘어 끼고 넘어가야 돼요. 예, 그거 하고난뒤돼 선생님. 혹시라도 초풀키면안 될까요? 초약 어떤? 예. 이 친구 들어가면? 예, 들어가고 나가, 나오면은. 음. 나오면은 초, 초 한번 한좀 켰으면 하는데 다른 데 가서 켤려니까좀 힘... 좀 그렇고요. 그거는 제가 천천히 여쭤볼게요. 음. 여쭤보고, 음. 일단 초 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치요. 다 그치요. 좋은 건 아니고, 음. 음. 일단 이렇게 오늘 점사 상담하고, 음. 일단 우리 여기 터 음. 가보고, 가볼 거예요. 에이. 가보고 나서 차 후에 음. 처방해드릴게요. 에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진단이야. 음. 근데 너무 뭐 비싸면 못하고, 요 음, 돈도 음. 음, 없고. 알아요. 사실 집도 더많 해서. 지금 우리 집에 저 살다가 저 경미가, 경미가 아니라 내가 음. 일하러 갔는데 아들내미가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 빨리 와보라고 가면 음, 음, 음. 집을 지금 다 뺀다고 음. 그래가지고 창고에다 집은 내 물건을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성질이 좀 더럽다 보니까 는 깔끔하게 있어야지 깔끔하지 않으면 은 내 물건만큼은 나 상처를 안 내는 사람인데 아무 때나 다퐁테이나박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엉망으로 어, 만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빼도 박도 못 해가지고 돈도 지갑에다가 내가 이제 꽁쳐놓고 갔거든 그 돈도 다 빼갖고 가고 또 침대 밑에도 500원짜리 많이 많이 그것까지다 가져갔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나무집에 잠깐 어, 40만 원씩 해가지고 한삼개월 살다가 저기 뭐고 이렇게 이제는 도움을 받아봐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는 내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응, 응, 응. 조인을 해주더라고 에다가 응, 응, 응, 응.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래도 제 친이 돼가지고 나를 갖다가 지금 뭐 어떻게 서로를 다 해줘가지고 그랬도 이제 해가지고 조인해가지고 그 집을 얻은 거예요 응, 응.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예아 네. 근데 이제 내가 집 얻는 거는 내 자유인데 내가 이제 급하다 보니까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도 비어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루, 이제 한달 지나면 또사0만원또 올라가니까. 음, 음. 그래, 급하게 옮기다 보니까 예. 이것저것 이제 상황을 예. 다. 하다 보니까 급하게 못하시... 얻은 거예요. 근데 화장실도 그렇고, 주, 너무. 주방하고 화장실을 제일 잡히긴 해요. 예. 화장실도 조그마하고, 음. 그래서, 이제, 는 거기다가 고추 있잖아. 요 그거 사서 좀 할까 싶어서. 뭐, 고추 있잖아요. 고추. 고추 사가지고 빨간 고추 사가지고 어. 망에던 내가 걸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응응. 음, 음. 아니야 근데 이런 음. 데는요 음. 엄한 비방 따라 했다가는 더 붙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내다 하고 있어요 지 하지 마요싹 치우세요 싹 치우세요? 싹, 치워요? 싹 치우세요 네, 싹 치우시고 음. 음. 제가 갔을 때 음. 그때 다 음. 처방을 다 해드릴게요 음, 알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 어, 연락처 있으세요? 어 연락처 있으시니까 응. 날짜랑 시간 응. 조율해서 응.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방문을 고맙습니다.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응. 정말 고맙습니다 응.